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결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조합 일명 노조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맨날 아저씨들 나와서 총파업하고 머리에 빨간 두건 두르고 뭐뭐는 당차 뭐뭐라뭐뭐라뭐뭐라막 이러면서 멜시하는 아저씨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런 노조들은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결성한 노조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조업이 아니라 만약 게임회사의 노조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가십니까 국내 최초로 생긴 게임업계 노조, 어쩌다가 생기게 됐을까요? 지난 9월 3일 넥슨에서는 노조 설립 선언문을 통해 국내 게임업계 최초의 노동조합인 넥슨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해당 노동조합은 게임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개발자에 대한 부조리함과 포괄임금제 등등 허구한날 시키는 야근에 대한 개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일명 요즘 뜨고있는 말인 워라벨 워크앤 라이프밸런스에 앞장서겠다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선언문에 담겨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노조가 출범하게 되었는지 알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뒤로 돌려보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08년에는 국산 게임의 매출액이 약 6조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게임을 즐겨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지금과 비교해봤을 때 모험을 하는 게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게임들 지금과는 다르게 양산형 이란 말이 많이 쓰이지 않을 시절이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게임들이 2018년을 기준으로 국산 게임의 매출액은 무려 2배인 12조에 달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게임 산업은 단기간에 걸쳐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의 몸집이 무서울 정도로 커지고 있죠 하지만 기업의 몸집이 커짐에 따라서 게임들은 점점 획일화가 되어가고 있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진 게임들이 아닌 어떤 공식에 의해서 찍혀나오는 게임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죠 또한 두배가량 시장이 불어날 동안 개발자들의 처우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개발자들은 자신이 원해서 게임 만드는 것이 재밌어서 개발자가 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뭐 일반 사무직을 엑셀 만드는 게 재밌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개발자들은 야근이고 나발이고 싱글벙글 힘미 있으니까 자신이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바로 이런 사람들은 기업이 빨아먹다 버리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보니 개개인의 능력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만약 하나의 프로젝트가 망한다?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개발자들의 대부분이 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절대로 모험적인 게임은 개발할 생각조차 할수 없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공식을 가지고 있는 양산형 게임들이 줄기차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현재까지 많은 개발자들의 근무 환경은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큰 논란 중 하나인 포괄임금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애초에 야근수당을 급여에 끼어넣어 기업에게 야근자유이용권 티켓을 지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 덕분에 많은 개발자들이 일명 공짜야근을 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it계열 특성상 출시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바빠지기 마련인데 특히 게임개발 쪽에서는 마감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의식주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길 포기하고 개발에 몰두하는 일명 크런치 모드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짧으면 두 달에서 세달 심지어는 이런 크런치 모드가 판교등대라고 불리는 위메이드에서 무려 8개월 동안 지속된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야 이쯤이면 개발자들이 거의 인간이길 포기해야 될 수준인데 어휴 이러니까 개발자들이 자살하고 그러지 뭐 대충 이정도만 살펴봐도 얼마나 개발환경이 열악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국내 게임업계 최초의 노동조합인 넥슨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조합과 자사간의 격한 마찰을 그리는 모습과는 다르게 넥슨측에서 이번 노동조합 설립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설립한 노동조합에 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입장을 존중 한다고 발표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자사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매우 안정적인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넥슨 노동조합의 출범으로 인해서 스마일 게이트에서도 SG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됐으며 이를 뒤따라 많은 회사들이 현재 불합리한 이 게임업계를 좀더 개선하고자 하나 둘씩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 설립이 중소기업이 아닌 국내 최대 기업 넥슨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충분히 넷마블이나 NC등 다른 대기업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게임업계에 불고 있는 노동조합 어서 빨리 많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권리도 찾아 좀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게임을 개발하면서 지금처럼 양산형이 아닌 자신들의 역량을 진정으로 쏟아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저는 언제까지나 노조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쭉시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